근데 누구랑 결혼했죠? 현빈 이내영씨 누구랑 결혼했죠? 원빈 어우 네. oh, 유진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자들의 행동 말이에요 어떤 거? 도대체? 그건 이제 알아볼 거예요 uh, okay. <웃음> 아 오케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첫 장면부터 모르겠어요? Uh, uh, 나 모르겠는데? 일단 바나나맛 우유 5개가 있고요 빙글에 딸기맛 우유가 한개가 있어요 근데 네. 픽을 딸기맛 우유에다 해버리네요 이게 딸기 우유를 좋아해서 고르는 걸 수도 있지만 유니크한 거를 픽하기 위해서 고르는 거 아닌가요?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아, <웃음> 딸기맛? 여기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 여기서 내가 이거 가지면 그 너구도 이젠 <웃음> 가질 수 없어 뱅글의 딸기맛도 리미티드 에디션 아니면 그건가? 내가 딸기맛 우유 먹으려고 했는데? 세빙 거야 내꺼야! 어, 어, 어, 이럴 때만 빨라지는 여자들의 행동? 이런 건가? 뭐야? 나, 나만 나 모르겠나? 딸기맛 우유 중에 도시계단이 있거든요 딸기맛 우유를 먹으면 가슴이 커진다 <웃음> 아 근데 이거 구라예요. 왜냐면 제가 딸기로 많이 먹었는데 가슴이 작았거든요. 아! 그리고 계담이또 있었잖아. 딸기만은 뭐. 벌레. 오, 맞아, 맞아. 그것도 있었다. 어, 벌레로 색소낸 거다. 이래가지고 저는 딸기를 왜안 먹었어요. 아, 재밌다. 옛날 생각나네. 그러니까. 그럼 오늘 혹시 이 분홍색 바주와 분홍색 머리필을 한 것도 그런 목적인가요? 네. <웃음> 베이글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우. 바디파이브 바디파이브? 몸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응 그냥 이렇게 위부터 아래까지 웨이브하면서? 말랑한데요 아하 섹션 먹기. 필 향수 냄새 먹기 친근함의 표시 아 설마 순식간에 서로의 크기를 딱 입력시키는 건가? 이렇게까지 간다고? 나랑 바디파이브 한번 해볼래? 약간 이런 식으로 아 깜짝이야. 아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웃음> 아무튼 여자들은 동성끼리 스킨십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니까 이제 몸이 다는 행위를 거침없이 행할 수 있는 곳이다. 어 근데 나는 남자들끼리도 스킨십 좀 많아서 팔짝도 끼고 막 하거든? 간혹 가다가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낯간지러워하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특? 남자 둘이서 카페 못 감. 남자들은 이제 화장실 가서 엑셀로 오줌 사는 게 있거든요. <웃음> 이거 내가 맨날 말하는 거 같네? 나이 이게 뭐야? 손 마사지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여기를 지압하면 가슴이 커지나요? 어 근데 뭔가 뭔가 여기 근육이 풀려. 그렇다지면 남자도 그러지 않나 설마 이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장이 올라오는 거. 이거 <웃음> 남자들만. <하는> <웃음> 어, 뭐지? 이거 리도랑 주주 다 맞췄어. 아 진짜? 어제 파트너가 이상해. 손을 저리게 해서 감각이 좀덜 떨어지잖아요. 네. 되면은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 아 그거를 하면, 하면 <웃음> 남자들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죄송아니다합슷한일화한일화 엄청 차 엄청 차 이제 져서해졌을때해체을때 전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그럼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좋잖아. 아, 것 그거랑은 같아. 다르지. 아, 그래? 하딱지나 진짜, 걔는 진짜 왜 이렇게 소심한지 몰라. 툭하면 삐지고, 내가 유치원생이랑 사귀나 봐. 하긴 걔가 좀 소심하긴 하더라, 애형 아님? 키키키. <웃음> 야, 그 정도는 아니거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사람은 나만 욕할 수 있다. 아, 아 이것들 미안 가요. 왜 그런 심리인지 좀 알려주실 아, 수 있나요? 악폴도 애정이기 때문에 이 새끼를 깐다? 애정이 있는 거예요. 내 애정 있는 사람을 제3자가 깐다? 뭔가 기분이 묘하게 들었거든. 어? 그럼 너 맨날 나한테 욕하는 거 그거? 약간 그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혈육 욕하는 느낌. 홧 김에 막, 아, 우리 엄마 진짜 개 짜증나? 이랬는데 신고가. 그니까 니네 엄마 개 짜증나? 이러면, 엥? 그런 느낌. 저는 외모는 정말 안 봐요. 근데 누구랑 결혼했죠? 현빈. 이내영 씨. 누구랑 결혼했죠? 원빈. 네. 근데 이거 진짜 좀 이해 안 가요. 남자들은 아예 안 보진 않는다 그래요. 근데 외모보다 다른 매력이 있으면은 그거에 끌려 하는 게 여성분들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응. 수심하면 전 진짜 외모 안 본다고 하고 다녔거든요. 나 자신을 세뇌시켰었었는데 아. 전 제일 큰장점이라 생각해요, 외모가. 외모에 깔끔한 거 이런 거다 포함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외모 보는 거죠, 난. 이거는 저번에 리플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충분히 공감을 했어요. 궁금하신 분은? 아 다음! 입은 옷이 없어, 유유. 난데? <웃음> 그 나도 그래. 그래서 항상 무신사를 항상 보고 있고. 응, 응. 이거는 옷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공감할 만한 게 아닌가? 맞아요. 특히 미도 집에 가보시면은 옷 진짜 많거든요. 그거 다 정리했어요? 유진 언니 한 박스 보내주고 어. 그리고 버린 게 70리터 여섯 봉지. 70리터 여섯 봉지? 네. 나도 깜짝 놀랐어. <웃음> 왜입을 옷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 그날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없는 거예요. 아, 입고 싶은 옷이요. 오늘 저 누. 때 따뜻하면서도 예쁜 옷 입고 싶은데 그런 옷이 없었어요. 어, 아 그리고 약간 몇번다 입었던 옷 같고. 응. 아 근데 이거는 저도 리플 촬영에서 약간 공감돼요. 아, 진짜. 이건 이해가 안되진 않아요. 역시 통하는게 있다니까 기집애. 월화 수목 금토일이 뭐야 이게? 엽떡? 마라탕 마라탕 엽떡? 마라탕 마라탕 엽떡? 딱 임유진이거든요. 진짜 이해 안 되긴 해요.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피가 마라로 흐를 것 같다고 <웃음> 한 적이 있어요. <웃음> 나 솔직히 지금 너무 소름돋. 나머지 저녁에 뭐 먹을지 고민할 때엽떡이랑 마라탕 고민하다가 마라탕 먹고 왔단 말이야 사실 그런 말이 있어요 떡볶이 싫어하는 여자 없고 돈까스 싫어하는 남자 없다 음... 저 근데 그말 진짜 100% 믿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 없어요 마라탕 먹을까? 음... 그래 <웃음> 엽떡 먹을까? 그래 근데 저는 떡볶이 싫어요 아, 근데 마라탕은 옛날에 일주일에 여섯 번 먹었었어요 하루 왜안 먹는 줄 알아요? 왜? 거기 분을 닫는 날이라 <웃음> 왠지 좀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남자애보다 좀더 매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아니 너무 폭력적이야. 장기가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건강을 해치는 건데. 매운 거라서 계속 먹다 보면 너무 자극적인 거에 입맛이 찌들어서 짠 것을 한,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매운 걸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짠 매운 거는, 거는 통각이거든요. 통각을 네, 매일 느끼고 네, 싶은 걸로. 네. 반표들이잖아요. 맞아요. 소신발언? 엽더? 솔직히 그냥 전 그렇습니다. <웃음> 전 엽떡 너무 좋아해 근데 저는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여자들은 그런 거 해요? 뭐요? 남자들은 가끔씩 이렇게 왕성한 사람들 이제 몸... 안 해요 아 진짜요? 네. 아그 일본 예능에서 그걸 봤었거든요 이거 너가 공감하는지 안하는지 봐봐 너가 어디 이제 갔어 갔더니 응. 고양이가 있어 아 귀. 이러다가 스태프들이 빠졌다? 그랬더 고양이는 이렇게 핸드폰 먹는다. 귀여워라고감탄해서 내뱉고 뭐할게 없지 않아요? 사람들이 있을 때막아뭐 만지고, 만지고 놀아주고 막 이래? 응. 그거는 그 사람이 여우인 것 같다 너만의 이해할 수없는아발 냄새 맡기? 나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맡는데? <웃음> 겨드랑 냄새 맡진 않는데? 아, 이렇게 막 긁은다면? <웃음> 어, 아이아 <아니>, 그... <웃음> 이렇게 해서 오늘 이해불가한 여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리고 완전 모르는 것도 몇개 있었지만은 생각보다 몇번 들었던 것도 있고 해가지고 여자는 촉감놀이를 좋아하나 봐. <웃음> 저 이제 나이 28. 나 양정은 여자를 좀 알지도? 아 대박. <웃음> <웃음> 여자들이 이해 못하는 남자들의 행동도 갖고 오시겠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람들은 남자들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남자 특징하면 자꾸 한 종류밖에 안 나오더라고. <웃음> 이렇게 해서 남자들이 이해 안 되는 여자들의 행동 알아보기. 네, 사, 고, 슛고. 아, 그건 시작이고. 아, 고. 아, 아 슛고. 아, 그렇지. 아, 아니, 음이 올라가면 안 되고 내려야죠. 아, 슛고. 그렇지. 안녕 끝아 이거요? 이거 안 켜지는데? 이건 따로 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해야겠네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이거까지 다 넣어요 그냥 밝아지는 미도정은 총총총총 오케이 너무 잘생겼잖아요. 아, 그렇죠. 인정. 네. 공조, 하품이에요? <웃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웃음> 아니요.